KBS 뉴스 홍승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날씨가 맑고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2년째 마스크와 함께한 어린이날이었지만, 곳곳에서 가족과 함께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린이날 풍경,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물원 매표소 입구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웨일 스페이스를 사용합니다. 대전이었습니다. 현재 강한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